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은 레벨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초고속 레업 이벤트를 하는 만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고 잘 따라오셨으면 하네요 우선 v 부의레벨업은 메인캐스트가 제일 빠릅니다 메뉴에 여기 캐스트 일람 맹약의 여정 요게 바로 메인캐스트거든요 요걸 진행하시는게 레벨업 가장 빠르구요 그리고 현재 이벤트로 여기 폭증모양 누르시고 여기 초보 제작을 위한 성장 이벤트 여기를 보시면은 레벨마다 받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특히 레벨 10만 찍으면은 바로 성장 하이패스 물약을 받는데요 이 하이패스 물약이 경험치가 무려 1000%나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레벨 10 찍자마자 무조건 요 상자를 받으시고 아이템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이 이벤트 동안은 레벨 달성마다 몬스터 흔적, 마석, 마석 각인 전부 다 주기 때문에 어려운게 없어요 마석각인도 만렙 찍을때까지의 양을 충분히 주고요 그리고 희귀마석도 이렇게 풀로 다 줍니다 원래 여기까지 모으려면 엄청 오래걸리는데 단 하루만에 진행이 다 되도록 되어있죠 여기 있는 이 파르비네아까지도 충분히 마스터되고요 그 이후인 이 허상의 파르비네아부터는 조금 골드가 딸려서 만렙 찍는데 좀 속도가 더디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캐스트 하는 도중에 요 파란색이 메인캐스트고요요 노란색깔 이 파란색깔 캐스트 진행하는중에 요 노란색 띠가있는 요게 지역 토벌이거든요 요것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요걸 꼭 해야되는 부분은 맵에서 여기 델라노르숲 여기 델라노르숲 들어올 때부터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요 각인석 충분히 제가 마석각인 만렙 짓을 때까지 준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까지 충분히 마스터할 때까지 양은 주거든요. 하지만 요거 이아르투만 마석판을 다만렙을 찍을 경우 여기 바쿤의 마석판 각인이라고 새롭게 생깁니다. 요거요. 요네개를 찍을 양은 들어있지 않거든요. 요네개 찍을 양은 내가 직접 파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맨캐스트깰때 같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델라노르스첫 번째 들어올 때부터요. 어... 퀘스트가 순서상으로 볼 때는 4막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4막부터 델라노르숲이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지역 토벌을 받으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어 이렇게 메인 퀘스트만 쭉 밀고 오시다 보면은 전투력이한 17만 정도 되실 겁니다. 17만에 레벨 70 정도. 레벨 70 정도 왔을 때는 이제 비텐고원 여기 있는 이 비텐고원 퀘스트를 시작하거든요. 퀘스트 순서는 여기 7막, 7막 첫 번째부터. 여기부터가 이제 조금씩 처음 하시는 분들, 무관건 분들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 여기 첫번째 두번째까지는 충분히 클리어 가능하고요 그리고 세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는 말만 걸기 때문에 그냥 하이패스로 지나가신다 보면 됩니다 딱히 뭐 보스를 잡는게 없어요 여기 3장은 여기 4장부터 보스 잡는게 조금씩 어려워지는데 이 부분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공작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5장도 어 제가 이미 칠막에 대한 모든 보수 공략을 다 끝내놨기 때문에 아까 위에 있던 링크 영상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면 은칠막 6장 부분이 진행이 좀잘안되실거예요 어 여기까지 쉽다 하더라도 여기 두개 여기 두개 나오는 보스들이 조금씩 힘들거든요 무과금들은 그래서 저도 현재 바로 밀지 않고 있고 골드를 모으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게임은 메인 보스가 포션만 많으면 깨거든요 공략은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골드를 모아주시면서 전투력을올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투록 올리는 방법은 전투력 가이드에서 미리 제가 정보를 넣어놨지만 한번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요거 수집용 아이템들, 수집용 아이템들을 모아서 전투력을 올리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이제 6개, 11개,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어, 클리어 해 나가고 있고요. 워낙 레버블 빨리 해가지고 드랍이 좀 늦습니다. 그리고 특히 희귀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파밍이 덜 됐는데, 루나트라. 루나트라에서 사냥하시다 보면은 이 치력의 근원을 얻습니다. 이 치력의 근원으로 파템을 수급할 수 있어요. 저게 10개당 한번 돌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 10개당 하나를 돌려서 파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캐릭터들 내 장비가 아닌 다른 캐릭터 장비가 나왔을 때 이때 이렇게 수집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내가 낄수 있는 장비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한 번씩 강화를 해가지고 도전을 해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3강까지 떴으면은 4강을 도전해봅니다 4강까지 떴고요어 둘다 4강이 떴네요 이런식으로 내가 낄수 있는 팀들은 강화로 도전해보시고 내템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수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도 다 했는데도 메인 퀘스트가 이제 막힌다. 안 뚫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레벨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레벨업의 가장 좋은 부분이 몽환의 틈. 특히 몽환의 틈 중에서 여기 상인의 소원. 상인의 소원을 도시는게 좀 빠릅니다. 여기가 골드도 많이 주고 경험치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꼭 매일 1시간씩 상인의 소원 플레이 하시는걸 권장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여기 소녀 1, 2, 3 중에서 소녀 3 먼저 소녀 3을 먼저 2시간 동안 여기 몬스터 조사 여기 몬스터 조사의 일반 몹들 예, 맥스 찍는다는 생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녀 3이 골드가 좀잘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골드 파밍을 하시면서 차근차근 레벨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빨리 하는 방법은 예, 솔직히 스타트팩 가금을 하고 시작하는 것밖에 없죠 여기 스타트팩들 쓰고 시작하시면은 막힘없이 잘 될겁니다. 그때는 골드만 챙겨주시면은 무조건 클리어가 가능하거든요. 다음은 이제 7망 6장까지 다 하고나서의 방향입니다. 여기까지 다 클리어를 하게 되시면은 여기 루나트라에서 여기 보이시죠? 격전지역 격전지역에 있는 오만의평야와 좌절의 숲을 갈수 있게 됩니다. 또 새로운 레벨업 구간이 생기고요 보통 여기까지 막힘없이 오셨다면은 레벨 73에서 75 사이에 끝나게 될 텐데, 어, 개인적으로는 뒷부분, 팔막, 뒷부분, 요 팔막을 여기까지 다 깨는 조건에 레벨 80을 찍으려면은 레벨 74에 90%에서 96% 사이에 이 팔막 일정을 스타트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기까지 다 깼을 때 레벨 80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하시면 은어 여기까지 다 깨고 나서도 경험치가 많이 남아서 조금 사냥을 많이 돌려야 되거든요 어 레벨 75가 되면 은 어차피 경험치가 50% 줄어든다고 미리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 선택사항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레벨 74에 어 90% 찍고 나서 팔막을 미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그 전까지 어디서 레벨업을 해야 되냐 말이 많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지금 레벨업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조금만 느려도 좀 답답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솔직히 여기까지 오려면은 기본 한달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 하루만에 클리어해버리니까 신규분들이 조금 많이 답답해하시더라고요. 원래 여기서부터는 좀 자동 사냥이 시작입니다. 이제 토벌 온라인이라고 하죠. 매일같이 여기 새벽 4시에 초기화되는 지역토벌을 매번 다 클리어 해주시고요. 다 주기는 하나, 여기, 마석각인 만렙까지 되는 개수를 주긴 한데, 여기도 이 허상의 파르비아를 만렙을 찍게 되면은, 여기, 마석판 각인, 이두 개가 생기거든요? 디육스하고 루스칼. 이 마석판 각인에 대한 개수는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 될 때마다 무조건 파밍을 해줘야됩니다 미리미리 계속 파밍을 해야되는거죠 어, 그렇게 파밍을 하시면서 또 여기 의뢰일지 제가 쭉 보니까 유카비 사막부터 유카비 사막부터 보상으로 노란고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유카비 사막부터 는쫙 이제 의뢰 퀘스트를 밀어주시면 됩니다 남들보다 시간은 좀더 레벨업하는데 걸리겠지만 어, 이렇게 미리 클리어하면서 다모아주는거 괜찮죠 특히 데커스 화산하고 비텐구어는 어, 다 클리어해도 5%정도 밖에 안되겠네요 대신 요걸 얻는다는 점이노랑고래 주화는 메뉴의 교환소에 노랑고래 상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 핵심은 마력의 깃둥고소와 위치이동 주문서를 구매할 때 쓰는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치력기 근원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그리고 돌림판 돌릴 때마다 보상으로 또노란고래주조화로 줍니다. 그래서 많이 돌리면은 몇천 개씩 계속 생기죠? 60회만 돌려도 천 개씩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돌려서 여유가 생기면은 여기 수집용, 수집의 증표를 구매하셔서 이 아이템 수집에 아이템 대신, 이 아이템들 대신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좀더 수집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레벨 74에 아까 제가 말한 90% 그 정도 될 때까지 이런식으로 반복을 해서 전투력을 올리시면 됩니다 아무리 빨리 올려봤자 결국은 전투력이 안되면은 진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투력을 올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어, 또 한가지 방법으로는 내가 전투력이 조금 되는데 경험치를 맞춰서 딱 레벨 80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73대 어, 다 밀면 거의 72 73 되거든요 그때 레벨 74에서 경험치 90% 될 때까지 여기 황운의 땅어 제가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데 여기 황운의 땅에서 맨 첫번째 격돌이 있습니다 격돌의 수령 거기서 스킬 세팅을 범위기로 싹다 바꿔신 다음에 몰이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조금 수동 플레이가 필요하죠 몰이 사냥을 하시면은 충분히 레벨업 빨라지거든요 안그래도 경험치가 지금 1000%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어 제가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일반적으로 받을 때도 1438% 경험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이 상태에서 격돌해서 몰이 사냥을 한다? 오 금방 레벨업 돼요. 약간 수동으로 몰이 사냥해야 된다는 귀찮음이 있지만 자동게임에서 은근히 이 몰이 사냥하는 것도 재밌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레벨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하지만 그 황운의 땅도 전 서버가 들어와서 사냥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쟁에 있을 수 있다는 점알아두시고요그후팔막 진입부터는 루트가 같습니다. 자동사냥 많이 하면서 흔적작하고 전투로 올리는게 어 끝이 되는 거죠. RPG 게임이다 보니 사냥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빠른 레버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구버전 제작할 때보다 많이 개편돼서 키우는 것 자체가 엄청 쉬워졌으니 메인키 위주로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영상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